짠 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의 대표 라인 중에 하나죠 예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제품인데요 까르띠의 펜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예전 제품과 다르게 중형인데요 사이즈가 베젤의 크기가 이쪽에서 이쪽 27mm 위쪽에서 아래쪽이 러그를 포함한 크기는 37mm 이고요 이쪽 합성 스피넬이 있는 크라운 그리고 두께가 6mm입니다. 음, 보시다시피 18K, 옐로우 골드이구요. 이렇게 클래스프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더블 폴딩 클래스프입니다. 음, 열어볼까요? 이렇게. 뒤에 각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품은 뒤를 보시면 까르띠의 쿼츠 18K 스위스메이드 이라고 써있는 제품인데요. 배터리로 가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방수는 30m이고요. 둘레는 17cm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의 팬토 제품 중형 사이즈고요. 옐로골드의 우 이쪽부터 이쪽이 2 7 위에부터 아래가 3 7 배터리로 가고 방수가 30m인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